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60th love letter 약함이란 자랑 오늘도 역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이고요. 2nd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9 I will gladly brag about how weak I am. I will gladly brag about how weak I am. How weak I am. How weak I am. Weak I am. Weak I am. 내가 얼마... 이런 경우에 how가 얼마나 란 뜻이죠. 예, 어떻게란 뜻이 아니고 얼마나 란 뜻에서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죠. 예. How weak I am. 내가 얼마나 약한지에 대해서 나는 기쁘게 자랑을 할 것이다. I will. 이렇게 줄이지 않고 쓰면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꼭 자랑을 할 것이다. 내가 자랑에 대해 상황이 온다면, 내가 얼마나 약한지에 대해서 자랑을 할 것이다. 어, 어, 열심히 듣고 계신 분은 어559 러블레르 아닌가요? 9슬러블레라 아닌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실 계실 한가 모르겠는데, 어, 제가 이 넘버링한 걸 한번 쭉 보다 보니까. 똑같은, 제가 숫자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숫자를 두번쓴 적이 있어서 지금 이 60번째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어 58에서 59가 빠진 게 아니고 60가 맞더라고요. 오늘은 원래 저번 녹음을 하면서 어 욥, 욥기 영어로 drop이죠, drop. 욥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좀 오래간만에 녹음을 하는 거죠. 사실은 바쁘기도 했어요. 급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어 제가 하지 않으면 남이 해줄 수 없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핑계를 대자면 그렇고요. <웃음>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것도 그랬지만 어 그냥 기계적으로 녹음을 하기보다 제 마음에 확실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까지 이번에는 저도 좀 기다렸어요. 사실, 욕기를 하나를 준비를 한게 있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어, 읽어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 같고요. 어떻게 보면, 어, 좀 mature Christian, 성숙한 크리스천의 잣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사실 흠모하는 어, 그러나 이것이 절대 쉽,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면 같이 공감하게 되실 텐데요. 음. 그래서 이 오늘 드리는 얘기는 정말 제 마음에 좀 가득 차서 드리는 얘기라고 할까요? 억지로 이렇게 떠밀려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장 댓글 을 많이 달아주시는, 예. 우리 열혈구독자이신 밀크님 어, 어린 시절 신앙의 동지라고 그랬죠. <웃음> 어, <웃음> 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영어성경을 암기하는 그 재미에 푹 빠졌다. 굉장히 좋은 습관을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고맙다고 얘기를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질리는 거는 데일리브레드가 업데이 시 <웃음> 날마다 할 것처럼 제가 설레발을 쳤는데 업데이트이 제 없고 지금도 러블레터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죄송한데 앞으로 또 예상으로 정신없는 일들이 스케줄이 많이 잡혀서 제가 이렇게 자주는 못할 것 같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음 아마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특히 이제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잖아요 제가 사랑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저도 좀 합니다 어 인생의 의미가 사랑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저도 정말 공감하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대상을 어, 위해서 나는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사실 우리가 좀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역설적으로 약함이란 자랑이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가 어,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신께서 예.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어디까지 고생할 수 있는가 얼마나 억울할 수 있는가 얼마나 비참해 질수 있는가 조금 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강해져야 하는 것과 동시에 때로는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가가 진정한 사랑의 깊이라고 계속 그런 마음을 이제 신께서 주시고 어 그리고 또 오늘 그 고린도 후서 2nd Corinthians의 사도 바울이 이 11장 12장을 통해서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 부분이 좀이 정도로 깊이 있게 저를 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슬리는 말씀들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정말 최고의 능력을 가진 신과 사랑을 나누다 보면 어 신의 백을 이용해서 승승장구하고 신과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내가 잘 나가고, 더 만사 형통하고, 사실은 이런 기대를 조금은 다 하죠. 많이 하는, 많이 한다고요. 예. 많이 할 때도 있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 지금 말씀드린 특히 고린도 후서 11장 뒷부분에 보면,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어, 신과 사랑을 깊이 나누게 되면서, 신의 마음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분이 하시는 생각, 어, 그런 비밀들을 사도 바울에게 신께서 많이 알려주셨다고 사도 바울 스스로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체의 가시, 어, 그 그러니까 어떤 핸디캡을, 위크니스를, 약점을 주셨고, 어, 바울이 간절히 어, 간청했음에도 신께서 그 약점을 어, 제거하지 않으셨다는 것또그 부분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사도바울도 어, 오히려 그래서 신의 그 능력과 사랑이 더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나의 약함을 자랑했다는 것이 고린도서 12장에서도 있었었죠 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11장 뒷부분에 보시면, 음, 사도 바울은 이제 먼저 사실 신께서 낮아지신 거죠. 스스로 약해지셔서 우리를 영원히 강하게, 강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려고 신께서 정말 그 십자가라는 어, 수치의 또그 곤욕스러움과 고통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는 그렇게 약해지시고 억울해지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바울의 그 길을 쫓은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린 시절이나, 어린 시절,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뭐, 신학교를 다니고 그런 시절에도 이런 본문들을 좀 껄끄러워 했었습니다. 왜냐면, 뭐, 예상하시겠지만, 고생하기 싫으니까요. 고통받기 싫으니까.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동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아멘까지 나올 필요는 없구요. <웃음> 어, 그런데 하여튼간 내가 이렇게, 근데 이게 절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어,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았을 때 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신을 위해서, 신의 신께서 먼저 그 본을 보이신 것처럼 신을 위해서 내가 엄청난 고생을 만약에 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우리 이 유한한 인생들 속에서 신의 그 영원한 그 약해진 사랑의 비밀 영원히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는 영원히 행복하게 우리를 하시려고 스스로 정말 불행의 끝을 달리신 그 신의 그 진심을 느끼게 된다면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나 또한 억울함의 극치를 달리는 어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 신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어 우리가 영혼을 나중에 정말 인조이하고 누릴 때이 유한한 인생을 뒤돌아 보더라도 아 참. 후회스럽지 않은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이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솔직히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요즘 뭐 많이 코로나 방역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추락했지만 미국 시민권자 어 지금 자랑하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다 이런 것이 이제 자랑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11장에 보면 내가 배울만큼 배웠다 이런 거 가질 만큼 가졌다 뭐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때 엄청 잘 나갔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우리 얘기하면 은 정말 뭐 국회의원 동시에 무슨 교수의 뭐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 그런 게 자랑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생고생을, 개고생을 했다는 것이 나는 나의 자랑이다.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 중에 단 하나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생들을 막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몽둥이로 맞고 뭐 자기 동족에게 자기 같은 민족에게 맞고 이방인들에게 맞고 자연으로부터 제가 정리한 거 읽은 거예요 여러분 더 그냥 듣기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 11장 뒷부분에 있는 것어 자연으로부터의 위험들 물의 위험들 저도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막 강의 위험 수위가 깊은 데 들어가면 수영을 못해서 굉장히 제가 공포증이 있거든요 추위의 위험 그리고 신을 따르는 척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되게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 위기의 순간 중요한 순간이 오면 전혀 이제 돌변하는 신을 따르는 척하는 이들로부터의 위험 이것도 위험이라고 표현한 것이 좀인트레스팅 하네요 예 그다음에 본능적인 배고픔 목마름의 어~ 위험이 있었고 어~ 자기를 통해서 세워진 그 작고 연약한 그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을 걱정하느라고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수많은 날들 "Many, many sleepless nights" 이런 표현도 C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장 마지막 부분이 저는 참 옛날부터 인상적이에요. 자기를 생포하려고 이 사람 뭐 사도바를 생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너무 논리적이고 자신 있게 전하는 모습이 못마땅했던 사람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바울을 이제 그그 그 어떤 메시지 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생포하려고 하는 이들을 피해서 성격의 바구니를 타고. 창문으로 도망친 사실을 자신의 약함의 자랑의 마지막으로 11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이게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문도 아니고 이 창문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궁색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이게 볼성사나운 모습입니까 사도바울이 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썼다는 것이 저는 이 지식인이 그리고 이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예, 이렇게 당시에 정말 최고의 어, 권력이라고 할수 있는 어, 로마 시민권자였던 어, 사도 바울이 이 약함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나 이런 정말 큰 고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아들을 주신 사랑의 기적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신께서 약해지셔야 했는지 그 역설적인 신비를 알게 된다면 어 사도 바울은 기꺼이 어 나의 약함을 기쁘게 기꺼이 자랑하고 또 자랑하겠노라고 육신의 질병마저도 그리고 이러한 애매한 고난들조차도 여러분 저는 이때뿐만 아니라 여전히 아니 어느 시대일지 어느 시대인지와 무관하게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음. 그래서 교회 리더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뭐 강함, 자신의 도덕뭐 이런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내가 신 앞에서 약한 존재인지 또 신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내 자신의 약, 약해짐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쇼가 아니라 기꺼이 예. gladly, 기쁘게 그렇게 할수 있는 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것이 신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진짜 리더, 리더십이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진짜 사랑 예 그래서 욕심 어떤 개인적인 욕심에 아 내가 교회 리더가 돼야지 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부터도 예어어 어... 그리고 진짜 음 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리더를 만나게 되면 어, 팔로워들이 저는 진심으로 또 따르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세워지고, 예. 사도바울의 그런 본보기를 또 수없이 체험하면서 그 리더십을 체험한 팔로워들 중에서 다시 또 리더들이 세워져서 그런 선순환 가운데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고생 속에서, 어, 오히려 어, 세상 사람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들이 됐던 것이죠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대부분 드렸습니다 음, 오늘은 영어성경을 제가 많이 안 읽었네요 이거 제가 이 동영상 밑에 그 뒷부분, 고린도우서 11장 뒷부분은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가급,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셔서, 영어성경도 꼭 읽어보시고, 이 v 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추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